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역대급으로 귀여운 영상이라고 해서 올라온 키드밀리 영상이에요 이거 보셨어요? 짱 귀여워 이런 거 공연 가서 실제로 보고 싶고 막 아이컨택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막 이런 거 엄청 하고 싶은데 왠지 여유가 되지 않아서 힙합 공연 같은 거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저 진짜 진짜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요.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또 힙합 영상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할수 있을 만큼 유튜브가 성장하게 된다면 이벤트로서 추천 방식을 통해 이디엘과 함께 힙합 공연 가기 같은 걸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떨 것 같아요. 막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아나 어색할래나? 나 조금 낯을 가려가지고 여 <웃음> 네,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키드밀리가 신은 신발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나이키랑 오프 화이트랑 콜라보해서 나온 프레스토라는 신발인데요. 어, 최근에 나이키 오프 화이트 프레스토 버전 2가 나왔죠. 이번에 출시한 오프 화이트 나이키 에어 프레스토 2는 에어라고 적힌 레터링 빨간색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 뭔지 아세요? 그막 전선 같은 거 엉키지 말라고 이렇게 이렇게 돌돌 말아놓는 타이 케이블 타이 이렇게 말 하는 거고 어 스티칭 디테일 등이 특징이에요 스티칭 디테일은 바느질적이 신발은 온라인 추천 방식인 래프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제비뽑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당첨이 되면 신발을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콜라보 제품들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 제품을 획득한 사람들은 보통 리셀? 다시 다시 다른 사람한테 되팔기도 하는데 정가보다 훨씬 많이, 어 많게는 막몇배막 뛰어서 판매를 하지요. 나이키와 콜라보한 우프 화이트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자면 바질 아블로가 이끄는 하이엔드 스트립 브랜드고요. 브랜드 순위로 구찌 다음으로 2위라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만큼 대중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브랜드예요. 오프 화이트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패턴이라던가 모양 같은 건음저 화살표 그거 막 보지 않으셨어요? 앞으로 보일 거예요 <웃음> 등판에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티셔츠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오프 화이트고요 그리고 사선 스트라이프 이것도 오프 화이트를 대표하는 시그니처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프 화이트랑 나이키랑 한 콜라보레이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음, 저번에도 했었는데 매번 할 때마다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걸까요? 브랜드와 브랜드가 서로 같이 제품을 만드는 건데 이 A라는 브랜드의 느낌도 살리고 B라는 브랜드의 느낌도 살려서 신선한 아이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장점은 어, 나이키를 좋아하는 소비자를 오프 화이트도 좋아하게 만들 수도 있고 오프 화이트만 좋아하는 어, 소비자들 을 나이키를 좋아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는 서로 이렇게 막 서로 소비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윈민 전략 때문에 또 콜라보를 하는 게 아닐까 엄청 여기저기서 콜라보레이션 많이 하죠 그 해시스완 옷을 소개하면서 배트몽이랑 DHL이라는 그 택배 회사랑 막 콜라보레이션도 했다 막 이런 것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콜라보를 왜 하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 있으면 댓글로 공유를 해봅시다 아 오늘도 너무 더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안녕 네. What oh, was of